여러분들의 금성 교수 제재이요 오늘은 새로운 장비가 들어오는 날입니다. 요즘 같은 4차 산업 시대에 맞춰서 작품의 퀄리티를 높이란 뜻에서 크리에얼리티사에서 3D 프린터를 협찬해 주셨습니다. 아. 아. 어시. 어시 조님 어 진짜. 아. 일단 물건이 왔으니까 내용물부터 확인해야겠죠? 우선 박스 크기가 엄청 커서 기대되는 마음으로 열어는데 커다란 부품 여러 개가 잘 포장된 상태로 들어있네요 일단 이걸 조립해야 뭔가 써먹을 수 있으니 잠깐 조립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저것 많아서 조금 오래 걸렸지만 일단 크기부터 아주 웅장합니다 그럼 조립도 다 끝났으니 뭔가를 뽑아야 할텐데 제가 3D 프로그램을 만져본지 좀 오래돼서 오늘은 직접 모델링해서 뽑을 순 없고 무료 모델링 공유 사이트 싱기버스에서 이것저것 뽑아보면서 리뷰하겠습니다 먼저 실험용으로 뽑아볼 건 주사위입니다 하지만 그냥 평범한 주사위가 아닙니다 요즘 제가 하는 게임 중에 원신에서 최근에 나온 카드 게임 콘텐츠인 일곱 성인 소환에 사용되는 주사위죠 보드게임마니아인 저로서 이 주사위랑 카드만 만들 수 있으면 현실에서 서로 얼굴 마주 보며 게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마침 신규버스의 이 모델링이 있게 바로 3D 프린터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게임 속에서 사용되는 주사위는 총 8개니까, 크레올리티사 전용 프로그램에서 모델링을 여러개 복사해줍니다. 일단, 개수가 8개가 추가되어서 9개가 됐는데, 뭐 나중에 하나 지우면 되니까, 마저 세팅을 해줍니다. 주사위 각각의 개체가 붙어있으면, 인쇄되는데 애로사항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주사위끼리의 간격을 어느 정도 만들어줍니다. 간격 배치가 어느 정도 됐으면, 깔끔하게 가운데 주사위만 삭제하면, 모델링 배치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면, 기계가 어떻게 뽑아줄지 알아서 똑똑하게 연산해줍니다. 심지어 인쇄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볼수 있죠. 이걸 보고 현대문명이 얼마나 발전되는지 참 놀라우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미래가 진짜 올것 같아서 무섭네요 여튼 아직 이것들이 저희를 지배하는 미래까지는 멀었으니 원활한 인쇄를 위해 세팅값을 맞춰주도록 합니다 프린팅 설정창에 여러가지 설정값이 있는데 저도 이게 뭔지 맨 처음에 몰랐는데 각 설정 목록에 마우스를 올려보면 자세한 설명이 써있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보면 얼마나 걸리는지부터 어떤 세팅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지까지 아주 소름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쓰여있기 때문에 여러번 세팅값을 고치고 시뮬레이션 돌리고를 반복하면서 가장 빠르고 제대로 뽑을 수 있는 최적화된 세팅을 찾아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저장한 파일은 프린터에 연결해준 다음에 프린터를 켜고 인쇄할 파일을 실행해주면 아주 간단하게 3D 모델링을 뽑을 수 있습니다. 어차피 예상시간이 9시간 정도 되고 하니 그동안 잠깐 어디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경과 예상 시간보다 3시간 더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결과물은 아주 깔끔하게 잘 뽑힌 것 같군요. 그럼 이것들을 바닥과 잘 떼어내서 한번 자세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떼어낼 때 뚝뚝 끊기는 쾌감이 아주 좋네요. 앞으로 프린터를 쓸 때마다 이 느낌을 많이 느낄 수 있겠죠. 자동 생성된 서포터를 제거하고 완성된 주사이드림이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였는데 서포터가 있던 자리에 일부분이 약간 일그러진 불량품이 한두개 있긴 하지만 이 부분은 세팅 값을 조절하는 것만 익히면 다음에 뽑을 땐 불량품 없이 완벽하게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첫 시도에 이 정도면 나쁘지 않죠. 그럼 주사이드만 들어. 주사위를 굴릴 수 있는 다이스타워도 만들어야겠죠 마침 신기버스의 다이스타워 모델링도 존재하니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설정값을 잘 조정해 뽑아보도록 하죠 이번에말로 정말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일단 보기에 깔끔하고 왠지 모르겠지만 예감도 아주 좋아요 일단 이건 조립식이다 보니까 하나씩 떼어서 한번 조립해보도록 하죠 아까 설명은 못 드렸지만 떼어내기 좋게 이렇게 플레이시제로 들어서 하나씩 떼어내는 것도 가능해 아주 편리한데다가 역시 마찬가지로 톡톡 떼어내는 재미가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 뽑은 결과물을 조립해볼까요? 아까 단순한 형태의 주사위와는 다르게 이번에 형태가 조금 더 복잡해서 약간 다듬어야 합니다. 바닥에 완전 부착되기 위한 서포터의 제거나 장식으로 뚫려있는 창문을 만들기 위한 서포터를 제거하고 차근차근 조립해나가면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정말 손주로웠어요 오, 두번만에이 정도면 나 의외로 재능인 거아니 라고 생각한 순간 다이스타워의 꼭대기층이 바로 그 중요한 마음을 꺾어버렸죠. 이게 맨 처음엔 원래 이런 모양인 줄 알았는데 아무리 비집고 넣으려고해도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외벽 전체가 다 서포터더라고요. 즉저 껍질을 다아야 벽돌 같은 형태의 성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또 제가 멍청하게 서포터의 수치를 잘못 조정했는지 서포터랑 본체가 죽어도 떨어질 생각을 안해서 제가 쓸수 있는 별의별 연장을 다 꺼내 이놈이 본 모습을 드러낼 때까지 아주 섬세한 수술을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30분의 인구의 시간을 거쳐 저는 드디어 임망할 타월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비록 약간의 고생은 했지만 결과물은 잘 나서 생각보다 뿌듯했습니다 벽돌무늬 디테일도 잘 살아있고 구조적으로 안정적이라 이런 강점을 이용해서 작품을 구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제가 가장 많은 기대와 가능성을 걸고 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오토마톤이죠 보통 오토마톤 하면 대부분 이런 장난감 아기를 떠올리거나 아니면 그게 뭐냐고 하실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토마톤을 그냥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움직이는 자동 기형입니다 하지만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도 많이 들어가고 시중에 있는 재료로 이걸 구현하기는 한계가 있으니 기계 힘을 빌려서 간단하게 그리고 안정적이게 만들어 언젠가 움직이는 작품을 만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 이 오토마톤이 무료 모델링으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엔 제대로 세팅값을 잘 확인해서 뽑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번째 부품 모음을 뽑는데 다 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정말로 퀄리티도 아주 잘 나온 것 같고 말이죠. 이걸 이제 세 번에 걸쳐서 부품들을 뽑아 이렇게 엄청 많은 부품들이 나왔습니다. 그럼 이 많은 부품들을 하나하나 조립해서 오토마톤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다듬고 조립해야겠죠. 아까처럼 서포터가 껍질마냥 부품을 다 감싸거나 하진 않아서 적당히 모서리 부분이나 문한 부분은 칼로 다듬고 그냥 프라모델 조립하듯이 하나하나 조립해주면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미 누가 만들어 놓은 걸 조립만 하면 되는 시기라 제가 나중에 직접 설계할 때는 이것보다 난이도가 더 미쳐날 때 것입니다. 요 파닥파닥 날아다니는 거북이 좀 보세요. 움직임부터. 아주 귀엽게 생겼지만 제 눈에는 이 모델링을 만들기 위해 머리장도를 미친 듯이 굴려낸 모델링 제작자의 노고가 눈에 선하네요 덕분에 새의 목표가 정해졌습니다 정교한 오토마톤도 뽑을 수 있는 새로운 장비가 생겼으니 이걸 연구하고 공부해 새로운 지표를 얻은 것만 남았죠 그럼 조만간 이 최첨단 장비를 이용한 작품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